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 소장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 공통되는 8가지 특징 생각 1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민진홍 소장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스피드를 소중히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벌보다 빨리 행동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일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팀 구성원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성공한 사람의 습관이나 행동 패턴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일상의 습관과 의식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8가지 특징과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특징 1. 독서를 좋아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독서를 많이 합니다. 장르도 폭넓게 자신의 전문 분야 외의 문헌을 적극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력한 정보를 즉시 출력하여 자신의 분야에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독서의 시간을 생활 속에 의식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정보량이 필요합니다. 그 수단으로 독서는 최적입니다. 그만큼 지식의 인풋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이야말로 성공자가 되기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특징 2. 성공하는 사람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실 근소한 차이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20세기 인간의 능력에 대한 중대한 발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일즈를 포함한 어떤 분야에서도 탑에 올라선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스포츠 선수 등 압도적인 노력을 한 선수 간의 싸움에서는 근소한 차이에 의해 승패가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약간의 차이에서 결과에 큰 차이가 나오는 것을 위닝 엣지라고 합니다. 경영 컨설턴트 브라이언 트레이시 씨는 많은 경우 1위와 2위의 결과는 2배에서 10배이지만 그 능력의 차이는 3%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잠재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주위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알고 비교하는 것으로 자신의 잠재능력이 몇 프로 발휘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의 초인류를 100%라고 할때 자신은 몇 프로까지 달성하고 있는지 그 차이가 당신의 사소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특징 3. 강한 신념을 가질 때 꿈의 실현으로 이어진다. 성공한 사람은 강한 신념을 가질 때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한 신념이 행동의 엔진이 되어 주의를 견인하는 힘을 발휘하지만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인상을 주어 고독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자는 그런 고독감에 굴복하지 않고 목표 달성이라는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혼자서도 진행합니다. 그 각오가 진심이라면 자연스럽게 동료가 모여듭니다. 특징 4. 마이너스 체험과 경험이 미래로 연결되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이너스 경험은 미래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성공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수한 사람의 대부분은 쥐와의 갈등을 닿습니다. 그것은 질투 등 부정적인 감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도 조직에서 제외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10년 후애플에 다시 복귀에 회사의 위기를 극적으로 구원했습니다.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경험이 미래로 연결되는 단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